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형이라고 불러주셔도 돼요. 저희 보글리시에서 꺼낼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꺼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기초적인 부분을 다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어떠한 컨텐츠를 꺼내드려도 쉽게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독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번 기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 20강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영상을 좀 한꺼번에 올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을 낼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건 사실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는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의 넓은 의미로는 언어에 사용되는 모든 규칙들을 총칭하는 말이 문법이긴 한데 좁은 의미는 사실 문장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영문법이라는 걸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문장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문법을 배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가 꺼낼 이야기도 사실 문법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법이라는 용어 자체의 왜곡 때문에 저희는 문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차피 기존의 문법들과 방향과 결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용어는 그냥 쓰지 않고 문장 만드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문장 만드는 법은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말 사랑이라는 말과 영어 love라는 말이 문장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한 번쯤 정리하고 명쾌하게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랑이라는 우리말은 요 사랑은 사랑을 사랑의 사랑하다. 이런 식으로 어미를 붙여줌으로써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영어는 love라는 단어를 love is fun, I like love, I like love stories, I love English.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똑같이 love라고 생겼고요. 그 차이는 뭐냐면 결국 love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브란 단어가 문장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어 문장들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죠. 즉이 기본 문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걸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걸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볼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는 그 영어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건 통역, 번역이고요. 이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즉이 영어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어 문장을 다른 영어 문장으로 마음껏 응용하고 그 영어를 영어식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어는 굳이 우리말을 꺼내지 않아도 이해를 할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말을 꺼내기 전에 이해하는 게 온전하게 영어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관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때 필요하면 통번역을 통해서 우리말로 바꾸는 거고요. 또 우리는 영어를 영어 자체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이해했는지 안했는지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우리말을 꺼내는 거지 결국엔 영어는 영어로 받아들이자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이제 기본 문장 구조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Matt likes his students. 자,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는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앞에 동사 행위를 하는 주체, 주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동사 뒤에는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적는 게 영어 문장의 기본이에요. 결국 이거는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목소리> Matt likes his students라는 걸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적응이라는 건 우리말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걸 적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계속 영어를 좀 어느 정도는 접해 왔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안 되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곧 적응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문장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Matt teaching marketing really likes his students, even including overseas ones, as soon as he meets them.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져도요. 결국 뼈대, 그 기본이 해당되는 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본 문장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초보자들한테는 저 기본 문장 구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꺼내서 보여주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저 도형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말은 어미와 조사들이 발달해서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명쾌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영어에서 저 도형으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처음에는 문장 구조가 잘안 들어올 때저 도형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줄 거고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 저 도형들을 자전거의 보조바퀴로 제가 비유를 했었잖아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에게 보조바퀴를 달아주면 일단 달릴 수 있게 되듯이 영어 문장 구조를 모르는 사람에게 저 도형을 보여주면 일단 그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는 자전거 보조바퀴가 필요 없어서 뛰어야 되듯이 저 도형들도 나중에는 이제 필요 없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도형들은 오늘 공부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석을 하거나 굳이 지금 뜻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저 문장구조, 뼈대 문장구조에 그냥 살만 붙일 줄 아는 걸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어 문장이 길어져도 저 기본 문장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 기본 문장구조와 친해지자는 게 이번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고요. 이제 이 기본 문장 구조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한 번만 더 볼게요. I need English. 어렵지 않죠? 우리말로 안 바꿔도 됩니다. 결국엔 우리말을 꺼내지 않아도 I need English가 뭔지 이해하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대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말은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나 필요해 라는 말에서 끝내도 되지만 영어는 I need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장구조가 완성이 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 it, it이라도 넣어줘서 완벽한 문장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영어의 특징이고요. 만약에 뭔지 모르면 what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what w h 이 뭐죠? 뭔지 몰라요. 근데 w h 이 뭔지 얘기해주는 단서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w h 을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이 w h 을 보내고요. 그 뒤에 w h 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what I need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at I need. what I need. 그럼 결국 이 what I need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한 덩어리죠.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끼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건데요. 연습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소리 내시면 돼요. What I need? 지금 해보세요. What I need? What I need? 그렇게 되면 What I need?가 굳이 우리말을 꺼내지 않아도 즉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 라는 우리말을 꺼내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해보세요. What I need? What I need?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처럼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또 기본 문장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He knows what I need. He knows what I need. 어렵지 않죠. 결국 제가 이걸 왜 꺼내냐면요 원어민들이 이제 사용하는 영어 문장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처음에는 짧은 문장에서 이제 긴 문장을 처리해야 되고 적은 정보에서 많은 정보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점점 어려운 문장들을 이제 처리해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본 문장만 알고 있으면요 절대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와라인 이드라는 구문은요 결국 이 기본 문장을 확장하는 즉 시작점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문장을 배우지만 기본 문장에 갇혀 있지 말고요 기본 문장을 벗어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what i need 가될 거라는 뜻이에요 what i need 가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무엇인가인데 그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 내게 필요한 무언가 나한테 필요한 무언가 잖아요 자 바로 어순이 반대예요 언어라는 건 순서대로 2차원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반대인 어순에 적합하는 시작점으로 와라이니드를 쓰는 거고요. 결국 이거는 생각의 순서를 영어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 바꾸기 시작하는 훈련의 시작점으로 와라이니드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와라이니드가 작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와라인 t I 에 적응을 하면요. 앞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The computer I use.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People working here.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Books in the library.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 Sports stars called legend. 전설이라 불리는 스포츠 스타들 결국 영어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말과 어순이 반대인데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What I Need를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의 어가 점점점점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What I Need 이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영어가 꼭 넣으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은요. 바로 이 오늘의 문장 You know what I need 이 문장을 막 계속 뱉어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도 알잖아 라는 얘기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할 거잖아요. 또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오늘의 문장이라 생각하시고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되뇌어 보세요. You know what I need 그러면 이 what I need 에 대한 적응이 끝나면서요 앞으로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저 영어를 어느정도 구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what I need 라는 이 구문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앞으로 어려운 영어를 해나가기 위한 그 단계에서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What I need 이런 형태의 문장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적응이 되시면 What I want, What I asked, What I saw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해보시면 되지만 저 What I need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적응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의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이 기초편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한국분들이 영어가 우리의 경쟁력이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도형 보는 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는 보글리 씨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보글리 씨는 다르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항상 할까 합니다 우리 보글리씨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